Sollay, p a d Sollay, p a d Sollay, Padu Sollay, p a d Sollay, p a d Sollay. 야. 하나, 두 번, 세 번. 됐다. 아 귀여워. 오, 쏙 들어갔네요. 응. 톱이 커가지고. 와 <웃음> 귀여워. 음. 귀엽죠? 응. 여기는. 똑 빨리 그려주네요. 그쵸. 네. 세상 좋아졌어. <웃음>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재밌어요. <웃음> 훨씬 편하죠. 그렇죠. <그쵸? 웃음> 일단 안, 큐어를 안 해도 되죠아요 <웃음> 큐어 시간 단축. 그리고 또젤 빨랫에 일일이 안 들어도 되고. 돼. 음. 남는 것도 없고. 음. <웃음> 너무 귀여워 봐주세요 응. 구름 그리기 잘한 것 같아요 뭔가 더 동화 같아졌어 안 아, 뭐 보고 싶어 아직 제대로 못 봤죠? 놔주세요. 요즘 이 탑젤에 조금 꽂혔어요. <웃음> 광이 너무 예뻐가지고. 저번에 키티 위에 발라서 온건또 엄청 <웃음> 키티? 네, 엄청 진짜 엄청 맘에 드는데. 저는 광 좋은 거밖에 안 써요. <웃음> 테스트해보고 광안 좋으면 손님한테 안 써요. <웃음> 어 키즈도 하고 싶어서 그거 진짜 예뻤어. 근데 그거 좀 지겨워요. <웃음> 너무 많이 했어 손님들. 동화 같아